현재 아파트 실거래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마찬가지 나오고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믿을 수가 없다. 어플이나 네이버 부동산 대부분 실거래가가 나오면 뭐하느냐. 얼마든지 몇 개월 뒤에 지수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아니면 최고가를 찍었다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걸 물어보는데 실제 제 생각도 뭐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내눈에 좋으면 넘눈에도 좋다고 우리가 역세권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 그리고 더블역세권으로 해서 동대구나 대구역 부근 그리고 서구 뭐 역세권이 될수 있는 투자 그리고 이런 모든 곳이 대부분 투기 세력들이 진입을 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외지에서 투기 세력들이 진입했을 정도면 대부분 역세권의 위치가 좋은 신축상가 아파트들 분양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투기를 했다. 그렇다면 그런 세력들이 모여서 또한번 작당을 한다면 은 다섯 명열명 얼마든지 금액이 올라가는 것처럼 실거래가를 만들어 놓고 향후에 다시 취소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명 틀렸다고도 말할 수 없고 100% 맞다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 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통상 이런 위치에 투자를 했는 분들, 뭐 대구의 분들도 계시지만 은 대구의 친인식들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구입을 했고 그리고 사돈의 8촌 주변에 대부분 연락을 해서 대구의 아파트를 구입해라 상승한다 뭐 이렇게 진행을 했는 분들도 계시고 세력들이 단체로 들어와서 분양을 받고 매매를 했는 상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현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현재는 이런 상황에 모든 것을 반영시킨다면 역세권의 아파트는 잠시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뭐 투기 세력들이 뭐 10명, 5명 이래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수십 명씩 들어왔다면 그런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거래가 되는 것처럼 5명, 10명이 얼마든지 실거래가 신고를 해보면 일반인들은, 아,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구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또한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매물이 일부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다시 부동산을 찾아가서 매물이 없다면 기존에 마이너스 8 0 000, 7 0 0이 나왔던 매물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1,2,000이 000, 나왔던 매물. 그거라도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에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세권 W역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아파트들은 물론 확인을 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찾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매매가 잘될 것이다. 현재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런 아파트들 대부분은 들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이다. 그 투기 세력들이 100명이 더 가있는지 200명이 더 가있는지 50명이 더 가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현 입장에서 1억 2억 손해를 보지 않고 그나마 돈을 벌려고 마음만 먹고 움직인다면 얼마든지 그런 작업은 할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세가 115건 월세가 145건 동일 매물, 매물을 풀게 되면 429, 559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들이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동일 매물을 묶으면 115, 145개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 현재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실거주를 하지 않을 사람들이란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 중에서는 또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거래가는 올려놓고 나중에 계약 해지를 하면 된다. 평균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 32평, 33평 뭐 그런 정도의 AB타입 정도 거래가 일부 많이 이루어지고 선호도가 좋은 쪽의 아파트는 작정하고 덤비들면 그렇게도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충분히 합리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도 되고 실제 거래 금액을 보게 되면 대부분 가격이 급매물이 떨어지면서 다시 조금씩 오른 것처럼 거래가 확인이 됩니다. 물론 실수유자가 구입했을 수도 있고 세력들이 얼마든지 거래를 했는 것으로 마음을 먹고 작업을 했을 수도 있다.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단 이런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축 아파트들 보게 되면 그런 사례들이 한 번씩 좀 느껴지기도 느껴져요.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이 결국은 지금 매물을 다시 일부 많이 거래가 없고 매물도 많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아파트를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이 거래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은 모든 상황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현재 가장 금매물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 눈에 좋으면 넘눈에도 좋다. 그러면 기존의 투기 세력들이 이런 아파트의 대부분 충분히 투자를 했다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대수가 500 세대가 되든 뭐 천세가 가 되든 일단 매매가 108건 나와 있고 87건 뭐 119건 소위 말해서 약 300건의 매물 이라면은 300 세대의 아파트 중 적어도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는 세력들이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해야 안되겠습니까 실수요자들이 들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죠 실수요자가 지금 바로 아파트를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못 들어간다면 더욱더 기존 주택, 기존 오래된 아파트들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입주를 못하고 나중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전세나 월세를 돌려놓고 1년, 2년 뒤에 입주를 하겠다. 그런데 1년, 2년 동안 기존 오래된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나빠지면 나빠지지 더 좋아질 기미는 없을 것이고 구축아파트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래나 저래나 가격은 둘 중에 하나는 내려야 된다. 적어도 월세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일부 월세로 이자를 내면서 기다려보고자 하는 분 아니면 전세를 돌리기 위해서 2년 정도 기다려보고 그때 상황에서 팔지 입주를 할지 기다려보는 분.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월세와 전세 두 가지를 봤을 때는 결국은 1년이나 2년을 기다려 보자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108명이 있다면 108명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고 전세 마찬가지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 해답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팔수 있거나 아니면 기존 주택에 살면서 기존 아파트에 살면서 2년을 기다려 보거나 아니면 적어도 월세를 받고 이자를 내기 위해서 월세를 놓는 상황이나 아니면 1년 정도 기다려보고자 했을 때 상황들은 결국은 2년 안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것이란 말이죠. 그 중에 매매가격을 내루든지 전세가격을 내루든지 월세가격을 내루든지 대부분 전세나 월세나 매매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가 되지 않으면 기존 아파트를 더욱더 저렴하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하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국면에 돼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현 시점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어디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느냐. 적어도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역세권 투자를 했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블역세권으로 구입하는 아파트들 그리고 마찬가지 현재 북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입주량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격은 더욱더 하락할 것이고 금매물이 소진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은 얼마든지 금매물에 더 금매물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입주되는 아파트는 증가하고 구축아파트에서 신축으로 갈아타기 해야 되는 상황들은 더욱 더 많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어쩔 수가 없다 현재 급매물이라고 나와서 거래가 된 아파트가 실제 이급매물에더급매물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통화를 했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저렴하게 역세권으로 좀 구입을 하고 싶은 분들의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더욱 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고 정말 지금 급해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렸는데 마지막에 결혼하는 날이 올해다 그래서 올해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겠다. 뭐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좀 바보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차라리 월세를 1년 살던 전세를 반 전세를 1, 2년을 살던 그때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지. 지금은 아파트가 혼수가 아닙니다. 결혼을 했는 사람들도 아파트 투자를 하고 아파트로 저렴하게 갭 투자를 하기를 바랬는 사람들, 그리고 일부러 이혼을 해서 따로따로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들. 결국은 돈이죠. 청약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은 돈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단지 올해 아파트 구입은 결혼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아파트를 사겠다. 더블 역세권 역세권의 아파트를 사겠다. 바보 같은 행동이다. 물론 그렇게 전화 오신 분들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유튜브 할수 있는 화법은 아니에요. 군생활 5년 중에 4년 넘게 훈련장의 교관으로 있다가 제대를 했고 고등학교 마찬가지 여름방학 2주, 겨울방학 2주를 훈련장, 군대에서 또 생활을 하는 그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좀 직설적이고 화법 자체가 영업할 수 있는 화법은 아니죠.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아무튼, 현 입장에서는 뭐 돌려서 얘기하는 것보다 똑바로 직선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생각을 합니다. 입이 꼬아갖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가 실수하게 만드니니,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현 입장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 내 눈에 좋으면 넘눈에도 좋다. 물론 아파트뿐만 아니라 명품이든 옷이든 자가용이든 주택이든 임대하는 원룸이든 동일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뉴스를 많이 봐서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엄청난 세력들과 갭투자자들 그리고 2030영웅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했다는 것들은 뉴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비단 서울에만 존재할까요? 경기도에만 존재할까요? 대구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의 팩트는 내눈에 으면 음눈에도 좋다. 그래서 먼저 투자 투기를 했는 사람들은 역세권, 더블역세권에 투자를 했을 것이고 세력들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열건2무건은 얼마든지 실거래 신고가를 만들어서 향후 5개월, 6개월, 1년 뒤에 해제를 하면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명확하게 믿을 수도가 없다.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는 분위기는 아니죠.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분위기고 마찬가지 회원방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은 실제 계속해서 할인 분양으로 40%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일부 자녀 세대 분양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10%, 25%는 공식적으로 인터넷이나 아니면 길거래 현수막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아파트 거래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실거래가 자체도 믿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확인을 해보는 수밖에 없죠. 그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